자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보통 어, 수면무흡증인지 아닌지 사실은 옆에서 보거나 들어보면 녹음해서 들어보면 내가 다 아는데 어, 진단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수면 다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이렇럼 복잡하게 해서 아주 코골이 무흡증 진단하기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하죠 하룻밤 입원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어. 그리고 양압기라는 걸 이제 대부분 처방을 합니다. 양압기의 원리는 이 바람인형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려주는 게 양압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러고 쓰고 잘래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공률이 20-30% 7, 80%가 실패한다는 거는, 음, 썩 훌륭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써본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렇습니다. 수술, 수술, 코골이 수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이건 대표적인 건데요. 어, 코가 막힌다고 해서 비중격망곡수술 또는 비염수술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비인후과 가면 코를 손댑니다. 근데 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 밖에 안 돼요. 코골이에서. 그리고 하나 많이 하는 수술이 이 목젖 때내는 연구개 때내는 수술을 합니다. 이런, 이런 수술의 문제가 바로 이물마시다 국물 마시다가 자꾸 기도로 넘어가고 코로 넘어가고 하는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제 편도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떼어내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큰 편도나 목젖이 특이하게 많이 너무 늘어진 사람들은 수술하는 게 좋은데 이 나머지는 수술을 하면 그닥 원인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아까 늘어진다고 했더니 혀가 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이 있어요. 여기를 뼈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혀를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도 있거든요.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효과는, 어, 몇년 지속이 안 됩니다. 이처럼 수술은 고통이나 비용, 그런 부작용에 비해서 효과가 또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크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맨 나중에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혀. 이 여기 오면은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 사람들의 혀를 다 봅니다. 특히 요렇게 생긴 혀는 백발백종입니다. 혀를 에, 해보세요. 어, 해보면 이빨자국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혀가 입에 비해서 구강에 비해서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이빨 사이에 거의 낑겨 있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 혀가 이렇게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밤에 돼서 할 일이 없어지면 얘가 말려버립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뒤로 쓱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게 이렇게 기도를 막아버리면 뭐 병뚜껑을 딱 막아버리면 숨을 어떻게 쉬어요. 우리는 이 틈으로 숨을 쉬는데 그래서 어, 혀를 보면은 보여요. 이 사람이 코를 골지 안골지 혀를 뽑아볼까요? 잘 때마다 혀를 뽑아서 놓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자. 어, 수술 중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수 있는 수, 수술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악수술은 보통 이렇게 입이 튀어나온 사람을 집어넣는 수술인데 반해서 얘는 턱이 뒤로 밀려있는 사람부터을 뽑아주는 수술입니다. 이게 턱을 당겨줬더니 여기 보면 이 기도가 되게 좁아요. 턱이 뒤로 밀린 사람들이 턱을 잘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내줬더니 기도가 확 넓어졌죠. 아 아래턱에 비밀이 있었구나. 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이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태생 어, 구조적으로 턱을 당겨주면 당연히 기도가 열리니까. 그래서 어, 이처럼. 턱을 당겨줬더니 기도가 열리더라